아마 근처에 가면은 미리 도망가서 일수도 있습니다 그냥 막 언덕이나 풀숲 같은 데 있긴 해요 그냥, 그냥 길거리에 주로 있어요 길거리에 뭐야 다 우리 다 무시하고 지나가네 <웃음> 근데 진짜로 만나시면 아실 거예요 엘크 근처에 왔을 때 스턴 바로 박아야 됩니다 굉장히 영리해요 어 아까 파티랑은 시작부터 느낌부터가 다르다 뭔가 딜부터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아 근데 너무, 너무 팔쟁이 친구한테 어그리드 쏠려가지고 이거 뭐 잡을 수가 없네? 지금 활제성년도가 아, 창몇 남았냐 7천 남았네요 이거 빨리 좀 만렙 찍고 해치스로 넘어가고 싶네요 해치트 해보고 싶은데 아까처럼 양쪽을 동시에 밟으면 문이 열리더라고요 카드컷 카드. 아, 탱커 지금 뒤에 상자 먹고 있구나. 탱커 혼자, 나, 아마 나무 위에 있는 상자 먹으러 간것 같은데. 어, H.I.님 반갑습니다. <웃음> 네. 아니, 그 채널에 뭐, 꾸몄다기 보단, 그 프로필 애니메이션 말하시는 거죠. 맞나요? 프로필 애니메이션 때문에 그 프로필에 그 고양이 그 사진 때문에 그런거죠 그림? 사진? 네 아까도 지인분이 같은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그 지금 구독자를 좀 천명을 빨리 찍고 싶은데 그게 천명을 찍으면 그 커뮤니티 게시판 기능을 만들어 준대요 그냥 그게, 가, 그게 좀 빨리 갖고 싶어서 천명을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그래도 좀더 영상은 영상이고 더 빨리 모을까 하다가 영상 말미에 이제 막 영상 추천이랑 그 구독 추천, 이렇게 띄우는 게 있는데, 그 프로필이 너무 기본형이라 사람들 이잘안 눌러주나? 이 생각 들어가지고, 그거 좀 찾아서 넣었습니다. 근데, 무료로 있는, 그, 무료로 구할 수 있는 사이트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고양이 종류 찾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걸로 했습니다. 나중에 이거를 좀더 수정을 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급하니까 제 기본, 그 중에서 그냥 원형 그대로 가져왔는데 공짜로 쓸수 있는 거라 약간 거기에다가 약간 뭐 의사 가운 입히거나 아니면 뭐 청진기 아이 청진기 같은 거뭐 약간 의사처럼 보일 수 있게 하는 걸좀 붙여주고 싶은데 거까진 못했네요. 아직 시간이 안 돼서 아까 탱커가 멈췄다. 저 안으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여기 자꾸 여기 발밑에 뭐기는 구조물들이 있네요 지금 어 솔직히 망치가 편한데 저는 만렙 찍으려고 일부러 좀 보스방 아니라서 보스방이 아니니까 일부러 창만 쓰고 있어요 저건 뭐야? 아 저기서 왔나 내가? <웃음> 멍청했다 저기서 온건가? 아근데 여기가 왠지 입구 같은데? 차원 쓸라니까 되게 어색하네 망치 웨이머를 주로 쓰는데 이 창은 주력무기라기보다는 약간 CC 넣으려고 쓰는 보조 스킬들이랑 진짜 만렙 찍는 것도 보기마다 약간 노가다 느낌이 나서 마지막에는 좀 일이네요 이것도 별로 풍뎅이 <웃음> 아니 너가 그내 프로필 안 구해줘서 제가 직접 구했잖아요 제 유튜브 프로필 왜 그림 그려준다고 해놓고서 그린 거안 가져와요. 저는 남자 남자라서 망치습니다. 느낌이다 진짜 이거 저 스피어 좀 리스펙 해야겠네요. 이거 트리가 너무 재미가 없네요. 스킬 하나 바꾸고 그 뭐야 헤비어택 위주로 지금 리스펙했는데 기존에 하던 스타일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지루하다. 이게 3미터가 되나? 이 3미터 판정이 라이터 택에도 들어갈려나 모르겠네 이제 그냥 스킬만 계속 돌려야겠다 바치 스킬 바치 스킬 근데 확실히 파티가 아까보다 훨씬 쾌적해요 아까 파티에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아까 파티에는 3 명이서 같은 길드였는데 40 레벨 힐러 있었거든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저랑 다 비슷하게 45, 46, 47 이랬는데 그거는 솔직히 처음부터 좀 버거웠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 딱히 50렙 넘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 있네. 54렙이 있었네. 어쩐지 세더라. <웃음> 54렙이 있었구나. 어쩐지 쾌적하더라 아무튼 그 추천 레벨은 맞춰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거 보면 아 이게 왜그러냐면 던전이 25레벨때 처음 열리고 그 다음께 35, 45, 55 이건데 그... 35전에는 34렙까지는 25레벨에 가야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3 5레벨뭐 버스 태워줄 수는 있지만 글로벌에서는 보통 이제 레벨 안되면 그냥 거절하거나 보통 킥하는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분은 54렙이니까 지금 여기 오는게 맞아요 지금 채팅창에 43렙 탱커가 덱스 여기 구 파티 찾는다고 나오는데, 어, 탱커가 없으면 데려갈 수는 있지만, 쉽진 않을 겁니다. 어, 씨, 어디까지 가? 어디까지 가? <웃음> 아이고, 창으로만 하려니까 힘드네. 망치로 좀 시원시원하게 해야 돼. 지금 진행하는 던전은 덱스입니다. 45레벨에 가는 던전이고 세번째 던전이죠. 45레벨에 가는 덱스고 어... 아 맵을 못 보여드리는구나. 위치는 어디에 있냐면은 그... 맵 제일 오른쪽에 있는 지역의 지역인 레스트레스 쇼어에 있습니다. 그 혹시 제가 어제 돼지모리 사냥하는거 보셨나요? 그거랑 같은 지역이에요. 오른, 제일... 여기 월드 제일 오른쪽에 있는 해안가 근데 아까 한번 갔는데 그때 결국 막내 못잡고 쫑났어요 뭐 파티가 좀 부실하긴 했는데 스타스톤까지는 그냥 하면 잡는데 그냥, 그냥 가도 잡는데 레벨만 맞추고 가면 잡는다 정도? 근데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계셨던 분들 중에 처음 뎁스 갔을 때 막내 세 번인가 트라이하고서 쫑났다고 하신 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랬습니다. 세번 트라이하고 쫑났죠. 아, 트라이 하고 쪽났죠. 아 이거 빨리 리스펙하고 싶다. 너무 재미가 없다 이들이. 잠깐만요. 분위기를 봐서 리스펙 좀 하겠습니다. 원래 내가 쓰던 빌드가 뭐였더라? 이건가? 약간 상자 먹는 타임이 나와야 이거 할수 있는데? 아 뉴월드를 내일 구매하실 계획이라서 아직 모르시겠다. 아, h i 님 근데 며칠 뵀던 것 같은데 아직 구매 안 하셨구나. 그럼 혹시 제가 제가 뉴월드 영업 영업한 건가요? <웃음> 제가 영업해서 뉴월드 하신 분도 있고 오늘 뭐였지? 오늘 올린 거 뉴월드 후기 그거 보고 댓글에 어떤 분이 후기 보고 후기 후기 보고서 뭐 사러 간다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어? 애들 싸우고 있네? 아무튼 여긴 던전이고 그..뎁스라는 던전이고 아마 하시게 되면 45레벨 세 번째로 가시는 던전일 거예요. 우리 스펙하고 싶어요. 너무 찌르기밖에 못 하니까 너무 별로다. 안조롭고 재미가 없어요. 지금 이 스피어 빌드가. 다음에 라이터 텐 라이터 텐. 김태민님 반갑습니다 퇴근하고 잠 주려 가면서 꿀잼 즐겜중인 1인 네 저도 이거 하다 밤새도 밤샘적도좀 있죠 저도 새벽에 혼자 그냥 막 채광할때도 있어요 어 아이템 못먹고 넘어왔는데? 어, 나 아이템 못먹었는데? <웃음> 근데 뭐 안좋게 보시는 시선을 가진 분들도 있고 그냥 재밌다고 느끼신 분들은 잘 하고 있죠 그래도 뭐 단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 거가만해도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디비 님, 아버는 미디움이 무난한가요? 어... 어떤 거 하시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무기랑 포지셔닝이 뭘로 잡고 계시냐에 따라서 아, 스킬좀 이상하게 돼있다. 이게 R이고, 이게 Q고, 이게 F. 이제 헤비어택 안 해도 됩니다. 이게 헐났다 헤비어택 하는 스피어 빌드 하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방금. 그냥 라이터 택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워엠머는 그냥 헤비어택을 하고, 스피어는 라이터 탭으로 스킬가 싸우는 맛이 없네요 네, 방금 전까지 제가 헤비어택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아침에 리스펙하고 그 스킬도 사이클론으로 바꿨었어요 그세번 콕콕콕 찌르는 거에서 근데 너무 지금 하다보니까 보조무기를쓸때 몰랐는데 이거만 게 지금 만렙 찍으려고 쓰다보니까 너무 재미없어서 다시 빌드 바꿨습니다 스킬도 이거 여기 있는 사이클론에서 다시 퍼포레이트로 오고 그 평타도 헤비어택 라인에서 라이터택 라인으로 바꿨습니다. 해치 타고 도끼 들고 다니려고요. 딜러이신가요? 일단 제가 해치 사고 마... 해치는 이제 이거 만렙 찍고 쓰긴 할 건데 안 써봤고 도끼도 제가. 안 써봐서 모르는데 일단 딜러시면 비비님도 혹시 아직 시작 안 하셨나? 일단 딜러시면 스탯은 그 체력에 50 찍어서 기본 5 플러스 50 해서 55 하시면 될거고 나머지 올힘 올, 올힘 하시면 될거예요그 다음에 음, 무기는 이제 라이트아머 아니면 미디엄아머거든요 라이트아머좀 아파요 그래서, 미디엄 아머를 추천합니다. 그래도 아프다면 헤비 아머긴 한데, 이제 라이트 아머가 딜이 더 나오잖아요. 근데 워에, 그, 워에머는 제가 아니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워에머는 몰이 사냥할 때이 스킬들 스턴 사이사이에 강타를 집어넣기 때문에, 미디엄 아머를 해서, 그 스턴 시간 10% 추가 버프를 받아서, 해야되기 때문에 미디엄 아머를 입습니다 저는 근데 만약에 어... 그레이트엑스랑 해치도 약간 스턴시간이 조금 필요한 직업이면은 미디엄 아머를 끼셔야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한대 먹고 두대 때리겠다 마인드로 가시면 라이트 네 아프시면은 그럼 미디엄으로 가셔야겠네요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콤 그 체력부터 55까지 찍고 그 다음에 힘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방어구도 미디엄 있고 제가 며칠 전에 활활 활 올린다고 활쟁이로 가서 올덱스 찍고서 라이트 입고 다니다가 몇대맞고 죽은 다음에 다시 돌아왔죠 이걸로 역시 나는 망치다 하면서 맞아요 테미님 그 레이피어가 찌르는 맛이 있습니다. 여기 레이피한명 있네요. 근데 저는 약간 저런 정성 챔프라고 하죠. 롤에서는 뭐 정성 챔프라고 하는 이게 조금 아직은 힘드네요. 전 약간 날목 좋아해가지고 날목 챔프같은데 근데 좀 레이피어 잘 다루면 은 PK에서 되게 PVP에서 되게 유리하더라고요 지금 아까보다는 스피어 조금 덜 지루하지 않나요? 다치랑 평, 이연, 평타 두개랑 다 섞었어야 돼서 이제는 근데 좀 찌르자 그냥 망치로 꺼내야겠다 뉴 <놀람> 월드 타격감은 어떤가요? 검은 사막을 하다 와서 뉴 월드를 제가 검은사막에 대해서 1도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RPG는 와우 정도? 근데 직업에 따라 다른데 그 지금 쓰는 이 해머 같은 경우는 이게 패시브에 따라서 약간 공격사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저는 꽝! 꽝! 하잖아요? 이게 그 패시브를 이 꽝하도록 감, 그 헤비어택이라고 하거든요? 기을 모아서 때리는 이걸로 찍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콤보를 찍는거고 라이터어택이라고 이렇게 툭툭툭 하는것도 있어요 이걸로 이제 짜셔도 되는데 이거에 따라서 아마 선택하신 빌드에 따라서 약간 타격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저는 이 해머 기준으로 봤을때는 느리긴 해도 타격감은 충분히 있는것 같아요 툭툭 쳤을때 약간 사운드랑 같이 꽂히는 느낌이 있어서 근데 이제 뭐검은사복 제가 영상정도만 봤나? 되게 빠르고 약간 스킬같은거 많이 꽂히는? 그거에 비하면 약간 이거는 그.. 사이사이 갭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것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태민님영화에보신데 <목소리> 파파그룹 번역기 돌려가면서 해도 재밌네요 저도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는 그 유튜브에 이거 유, 유튜브에 퀘스트 이름만 검색해도 외국 애들이 그냥 조용하게 동선만 보여준 영상들이 많아요. 막힐 땐 그렇게 해도 되고요. 저도 그, 저는 이제 글로벌 파티로 외국인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별로 그런 걸 거부감이 없어서 가끔 이제 좀말 어렵게 할때 말이 깔끔하게 안되네. 안내 수준에선 이러면 그냥 저도 번역기 돌립니다. 그런 재미도 있어요. 외국인들이랑 약간 그렇게 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을 확실히 아까보다는 이게 낫네요 스킬이 스킬트리가 이게 낫네요 저는 딱 어제오늘 망치랑 스피어 다 리스펙 해보니까 제가 딱제 취향에 맞는 망치 스피어 빌드가 먼저 날것 같아요 이제 해치슬 가긴 할거지만 레우님 반갑습니다 아머랑 힐 이렇게 무기 썼는데 스피어도 괜찮나요? 아.. 아머랑 힐? 아머? 어 아머? 아소 아.. 아 건방.. 건방 말하시는건가? 아머가 건방 말하시는 거예요? 솔드쉴드 말하시는 건가? 아니면 해머 말하시는 건가? 주무기가 아머? 왜, 왜 머리 떠오른게 없지? 스피어는 그냥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한테는 지금 보조무기거든요? 이제 아마 이거 1 9랩이라 만렙 찍으면은 해치스로 넘어갈거지만 저는 망치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망치로 거의 스턴이랑 콤보를 한번 돌리고 이제 보조로 써요 그냥 보조로만 씁니다 그래서 망치 스킬 쿨타임이 돌면은 바로 망치 꺼내버려요 그럼 이제 저한테 얘의 역할은 뭐냐면 사냥에서 그... 망치 쿨 없을때 보조로 쓸겸 이제 몬스터들 그 스턴 넣을 겸 그런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근데 힘, 힘을 힘 찍었기 때문에 저한테 딜적인 측면에서는 크진 않아요 네 해머 해머시구나 네그 해머, 스피어 괜찮은 편입니다 단점은 이게 민첩이 주 스탯이니까 스피어는 데미지 보정이 약간 손해가 있죠 한 0.4%정도 그래서 딜이 솔직히 조금 약하긴 한데 지금처럼 제, 제가 망치 한사이클 돌리고 뭐 대충 토, 돌렸다 치고 그냥 꺼내가지고서 와사바리 걸고 다지하면서 스킬하고 뭐 볼트킹 날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왔다갔다 하면서 재미가 있긴 해요 이 빌드로 하면 망치는 솔직히 저는 헤비어택 빌드라서 제자리에서 시즈탱크처럼 좀비처럼 하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제자리에 그러, 그러고 있으면 조금 지루한데 스피어가 약간 그렇게 약간 좀 재미를 보완해주기도 하고 나중에 PVP 생각해서 올려두는 경향도 솔직히 있어요. 나중에 PVP 때 보조 무기로 스피어를 활용할 계획에 있어서 연습해서 물론 아직 PVP 잘은 모릅니다. 스피어 특징은 어, 스태미나 회복이 좀 많고요. 스킬 풀, 스킬이 풀 스킬 쿨타임 감소? 풀타임 감소가 많은 편이라서, 한사이클에 스킬 한두 번씩 써요. 망치는 스킬 한 번, 세 개가 한 번씩 쓰고서 이제, 끝나는데, 스피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월드 무기 강화 같은 건안 나오겠죠. 음, 무기 강화요? 페이 트윈 그런 종류의 강화를 말할 수 있는 건가? 아마 그런 건안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아마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스타일로 봐서는 아이템 고좀 빨리 정리할게요 필요 없는 것좀 빨리 찾아가지고 와저 괜찮다. 아더 문서만 강화하는 시스템이구나. 이 게임 자체가 생활에다가 제작이잖아요. 생활이랑 제지, 제작이 베이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 아마 패치가 업데이트되면 뭐 지역을 늘리고 던전을 늘리고 아이템적인 부분은 이제제작가에서 얻을 수 있는 상위 등급의 아이템을 뽑을 것 같아요 아마 그거는 와우랑 비슷한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이번 시즌 무기 최고 기어스코가 430이다 그럼 다음 시즌에는 그 위에 또몇 단계 등급을 나눠서 던전에서 먹는 거 제작해서 먹는 거 뭐 그런식으로 새로운 재료 추가하고 아마 그런식의 시스템으로 봐서 아마 최고 등급 아이템은 제작에 있지 않을까요? 제 생각엔 그래요. 제작이 아마 최고 기어스코어를 먹지 않을까 그게 아마 이 게임 색깔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대세는 해치 네. 그 액도 PVP에도 좋고 PV에도 좋죠. 저는 일단 해치부터갈 생각입니다. 곧 스피어가 만렙입니다. 몇 남았죠? 5천 남았네요.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찍겠네요. 디케이님 DK님 반갑습니다. 디케이님을 전에 뵀었던 것 같은데 팩션은 머라우더입니다. 그린 머라우더 여기 이네문은 오, 이번엔 몇트할지 아까 3트에서 잡았는데 아까 파티 3트했다 혹시 보셨나요? 스피어 스킬 제가 다섯 번 돌리는 거 이게 초기 화가 좀 많이 되는 편이라, 스피어는... 어, 저기다... 망근추스 네에도 이 네임드가 까다롭더라고요. 여기 뎁스 던전이 네임드들이 좀 난이도가 팍 올라갔어요. 스타스톤에 비해서 솔직히 앞린에서 스타스톤 올라간 난이도 올라간 거는 솔직히 올라간 것도 아니고 여기는 그냥 던전이 쫑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가실 때뭐 저도 좀 트라이를 봐요. 오늘이 두 번, 이게 뎁스 던전 두 번째 온 거고 아까 처음에 왔을 때는 막내미에서 만났는데 저도 여러 번 돌고서 한번 뭐 영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얘는 좀 만약에 초행으로 가실 분이면 공략 보고 가시는 게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물론 같은 편도 공략을 알아야 되지만 와우, 낙사 안되겠지 여기? 이거를 이게 사이패가 두번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 한 군데만 생기고 두 번째 사이패 두 군데가 생겨요. 이거를 빨리 안 부수면 은 센터에 마인이 바뀌거든요 그 벌처 마인마냥 이 개수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나중에 3개까지 생기는데 그 3개를 깰 수가 없어요 그 그게 한 3초? 4초 안에 터지기 때문에 와 파티 진짜 클린하다 아까랑 비교 하면 진짜. 진짜 나이스 파티에요 진짜 이거 보이스챗을 끌까? 방렘 가기 전에 보이스챗을 꺼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아유.. 무게 뭐야 이거좀 하고 보이스 좀 끄겠습니다 아, 예, 모르겠네. 저쪽 보이스가 너무 지직거려서 끄고 싶은데요. 괴물 이름 위에 사각형 아이콘이 나오는데 그건 먹히고 있는 기술인가요? 괴물... 아, 괴물 이름 위에 사각형 아이콘 나오는 거는 그 몬스터들한테 디버프 들어간 거입니다. 플레이어한테 생긴 버프나 디버프는 이 체력바 위쪽에 생기고요. 제가 스타 하나 넣어볼까요? 딱 생기죠? 네. 지금 발 묶인 거랑 출혈 효과랑, 그리고, 하나는 스테미나 감소인가? 그장화의 발목 탁속 싹둑 자르는 모양? 그런 거 같은데? 아이고, 팔, 창 꺼내야 되는데. 망치로 이럴 때가 아닌데. 스피어 패시브 중에 그이 닫지라고 하죠. 시프트 눌러서 하는 이 움직임. 이거 다음에 스킬을 쓰면 쿨감 전체 스킬 쿨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스피어 패시브 중에 뭐스텝 스태, 스태미나 회복이 좀잘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약간 자체가 스피어 컨셉이 그런 것 같아요. 스태미나 회복 시켜줄 테니까 닫지 많이 해가지고 스킬 쿨 초기화 빨리 시켜서 때려라 그런 것 같습니다. 파티가 확실히 쾌적한 파티는 던전 입장하고 1분안에 느껴지네요. 아까 던전 입장하자마자 처음 무리잡을때 약간 클린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냄까지 클린하게 잡았네요. 혹시 저처럼 파티에 들어갔는데 던전 레벨 보다 낮은 버스 타는 캐릭이 대놓고 있다 길드 사람들이랑 근데 글로벌 파티다 근데 버스 기사들도 레벨이 추천 레벨이랑 간당간당하다 바로 도망치십시오 바로 도망쳐야 됩니다 아니 나 상자 못먹었는데 얘는 곰치고 약하더라고요오 너무 빨라 보통 곰종류가 좀 세던데 저는 가죽 뺏겼다. 아, 하... 선착순인데, 가죽은. e 자리 어 아직도 무거워. 음. <웃음> okay, 뭐가 1분 남았다는 거지? 지금 몇분정도 됐죠? 30분은 안되지 않았나요? 저도 덱스는 근데 오늘이 초행이라 근데.. 앞에 던전 첫번째가는 암린이나 두번째가는 스타스톤은..도 진짜 다 초행끼리 가도 30분정도 걸리긴 해요 네, 여기 던전 자체가 좀, 그, 쉬운 던전 아이더라고 여기서부터, 나이도, 레이저, 데스폰, 아, 레이저 다음에 저 파이어볼 맞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그랬구나. 오케이. 보스 레이저 맞으면 그 쪼리 소환하는 파이어볼에 즉사한다고 하네요. 음, 약간 그런 것 같더라. 근데 그. 이버프표시같은게 안떠가지고 빙감인거했어요이번엔 죽지마라 어, 레이저 온다, 레이저 온다. 레이저 무조건 피하고. 살려갔는데? 어, 살렸다. 잘. Yeah, I time to taste corrupted steel. Oh. Ah, pathetic. This will be the last time we meet. m o n o n c 이게 드가 말하는게 좀웅얼웅얼거려가지고 어떤게 레이저 시전하기 전그 캐스팅 주문인줄 모르겠어요 그거 듣고 미리 램드 보면 되는데 설마 킹치웠나? 이번에 가나? 아 뭐가 또 있나? 아 마지막에 쫄 한번 더 뽑네 잡아야 되나 이거? 램드만 닭, 램드만 그냥 타겟팅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이거? 어 아, 맞나? 아 나이스 와 깼다 n 이씨나 n i 포커스 반지는 어, 알러디님 i c 가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시 e Nice! n 시 c e Nice! Nice! Nice! Nice! Nice! n 반지 e Nice! n i c 필 많아.. 그냥.. 깨야겠다. 필요 없으니까.. 어? h s h 이 o i n g to go. m going to I'm t n g o o o m e t g g g i 아까 제가 레이저가 디버프 있는 걸 몰라가지고